녹 안해도 어차피 트위치에서 녹화가 될거기 때문에 이 제대로 할거고요 갑자 나에겐 너무나도 쉬워 초반에 아처링이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설명할 거고 진짜 아처링을 강추하는 사람이고 너무 좋아 요 아처링. 자 어, 상점 기능 자체가 있는 서버지만 그냥 조금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그희귀가고무장갑이 나오네.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이창세 개하고 가방이에요. 가방. 가방은 주로 도시에서 잘 나오며 옷장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물이죠. 그렇죠. 여기 뒤지는 이유가 아 이거 어떡 하냐. 옷을 챙기긴 해야 되는데 음, 이런 공구 상점 같은 데에서 이제 라이버나 옷. 이제 스크랩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아, 이런데요, 이런데, 이런 큰 데가 있고 차고 차고도 있어요. 그리고 가방 하나 찾았네요. 베일이긴 해요. 이렇게 아무거나 슬롯가이거 이제 스컴에서 중간 정도 계열의 가방. 일단 이런 모자도 다 들고 있어주고. 나중에 그 모자 활용도 활용도 없어지면 여튼 찢어버리기라도 하면 되니까. 오구것도 하나 씌어주고 보다는 같이 들어가서 일단 못을 먹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노고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고상자가 그냥 파밍도 되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일단은 노고상자가 워낙 중요하다보니까 이렇게 후반에 다 획득을 하는 편이에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시고 지1여기까지 많이 먹어둡니다 이렇게 필요하거든 얘는 좀센놈이아까도 근육이 빵빵하죠? 어. 셉니다 꿀팁은 계속 쟤 몰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쟤 여기 들어가도뗄수 있어요 약간 모빙해주고 어, 바로 죽어버리고 그리고 할게도 있습니다. 이 좀비를 썰어버리면은 괜찮은 거 하나 왔어요 사람이든 좀비든 썰어버린 뼈가 있잖아요. 이제 뼈가 안 나왔네요. 어 나왔네. 뼈 있죠? 이 뼈로 할수 있는 게뼈 바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게 석재 칼이에요. 그래서 이게 석재 칼을 필요한 거고요. 뼈 바늘을 만드는 이유는 그내구도리리때문에만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게 확실히 더 재미가 더 좋고. 그리고, 이런고이런고 그리고, 그실고더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많아요 네, 이런 이 그리고, 그이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을못할고그으면그냥만들어고되고 그리고, 그리고, 고저기고 그리고, 그기고그 마음으로 충분하고 이제 옷장 가방 나오죠? 이런 가방이 좋은 겁니다 저는저 가방을 뭐라냐 이런 게더 버릴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바로 넉마 이거를 다 챙겨줍니다. 이게 이제 왜 챙기냐면은 응급치료제 용도거든요. 이거를 플로드 차지하니까 제작 들어가서 엉막 뭉치로 만들어줘요. 음, 이게 공간 활용이 잘 되죠. 이거는 화살을 제가 만들 수도 있고 자체가 어딨더라? 여 보면은 작은 나무까지 이거 다섯 개만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바로 나옵니다. 너는 작은 나무 몇 개, 2개, 두 개밖에 안 나왔어. 너는 뭐 얘를 대충 이렇게 두고 해요. 아, 이벤트리 안에 안 넣어도 굉장히 가능해요. 바로 만들어져죠. 빛나는 막대 있고, 있고, 호비나 이제 뭐 활라이프 종류 있으면 되는 되는 거니까. 삭제도 삭제 삭제할 때 바로 제작하는 거죠. 음, 활 자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알죠? 그다음에 이번 누르고 목재 하나 살. 안복이는 바닥에 떨어지는데 이거 한번 참가시킨 다음에 이렇게 줍니다 다 아, 안녕 친구야 와 어, 희생장이구나 앞에 난방이죠 아, 이래서 화살이 중요해요 번즈 아, 인간가족 보이죠 동물가족 말고도 인간가죽도 만들 수 있어요 바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네, 만들어졌으면 이거 장착 칸에 아, 더 생긴거니 이게? 이제 화살 두개넣는거예요개꿀 예, t v 에요 진짜 아, 복숭이 천방에 하나 더야 진짜 무서워요 쉬더니요, 이도 아, 이거. 아, 캡파이도. 와이건 낙차계산 해야되네 캡파이다여기이이제 메인 이도 캡파이도. 입니다 통기가잘 나오는 거 원래 차량을 다른 걸 보여줄라 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네 벌써 좋은 게 나오죠. <놀람> 네, 핸들 한 방이네요. 홀더. 바로, 툴박스 있으니까, 툴박스를 리프하시고, 바로, 다 고쳐줍니다. 소리가 소름돋하하지올올려아되 되지 s 네요 이래서 잘듣네요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그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신진대사에서 헬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상태가 써있어요 이제 C2 C1보다 C2가 더 아프다는 뜻이에요 C2를 먼저 감아줍니다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해가지고 트레이트 이제 바로 이렇게 부상된 곳을 동대로박하는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C2가 이제 없어질 겁니다 C1까지는 파트요 사람들이 그냥 체력만 좀 있으면 어, C2 이제 적중도 일단 C 원도 감아줍시다. 여튼 P가 계속 나가니까 잘 됐어요 오히려 적법 준비를 가까이서 받았으면 제가 바로 뒤졌는데 네 그래도 맞추긴 했네요 이번까지 바로 바로 바로 없죠? 이래서 넝마 조각이 필요한 겁니다 회복할 때는 넝마 조각 말고도 등급이좀 높은 의료 도구 의료 도구들 있는데 굳이 그런 거 없어도 엉마 조각으로도 가능합니다. 옷찔 떠는 거 보이면 미리 찢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상처를 치유 중이잖아요. 이럴 때열락 뛰면 상처 퍼져요러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몰래 사람이 안 올만한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서 도석에 햇빛 꽁 누르고 행동 레이다운 씨다운이 있는데 보통 레이다운 이걸 하면은 빨리 올라가요 이거 기다려야 됩니다 <웃음> 이게 다틀때 이제 뛰어든다는거예요 뛰어도 상처는 안걸린다 회복중이다 그리고, 배고픔이 좀 있으니까, 바로 밥, 밥으로 채웁시다. <웃음> <웃음> 진짜 이거 열병에서 동시에 하면 과감히 겠다. 진짜로 거의 푸른 수 아니야? 푸른 수? 글지. 어? 한번